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어? 근데 그게 왜 너네 역사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게 왜 너네 사람이야? 전문적으로 볼때 너네 역사가 아니야. 자부심이라는 걸갖지 마. 네가 왜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 식민사학 조직이 내는 목소리는 이런 식으로 통한다. 한국인은 뿌리를 잃어가는 조선족을 한심히 한다. 조선족이 자기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안 하고 중국인이라고 한다면서 한탄한다. 그러나 한국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많은 사료들과 교과서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책을 한권만 읽은 식민사학과 그 제자들의 여론전에 같이 똑같은 바보가 된줄 모르는 한국인이 더 웃기는 것 같다. 조선총독부의 조선사가 지구촌 최대의 위서임을 세계인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한국인들 스스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을 한탄하며 그 입으로는 역사를 잊은 자 미래는 없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조선사에 기초한 한국사 교과서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만하기를 어떻게 한국 사람이 조선족을 웃기다고 할수 있을까 이 집단 증세는 전문 사료망을 앞세우니까 국민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식민사학은 그 우매한 국민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그 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언론과 식민사학 조직의 집단 카르텔이 워낙 크고 강성하여 식민사학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논문은 짬당하고 식민사학에 반대되는 역사를 논하면 유사 역사학으로 매도되어 언론과 여론에 사장되니 일반 국민들이 아는 것이 더 신기할 지경이다. 여러분은 식민사학자들을 같은 한국인들로 보면 다시 속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일본이 권리하는 일본 제침략의 천병들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교과서를 바꿔야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결정된 학술이라고 말한다. 자기들끼리 다 결정한 거니까 토달지 말라는 말이 지나지 않는다. 중국 정사들이 식민사학자들에게 어떻게 부정되는지 그 근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게 하고 토론하게 해야 한다. 식민사학은 교과서를 휘어잡고 언론의 기사와 댓글로만 존재하지 학술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박 학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학술이 아닌 정치판이다. 그것도 일본 정부의 작전이 100% 반영된 정치판이다. 조선총독부 사이토총독의 교육시책 첫째,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민족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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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시류는 삼국유사 정덕본을 영인하여 단군고기에 나오는 석유환국을 석유환인으로 조작하였다. 조선의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는 말을 환인으로 바꿔서 고조선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환인과 환웅을 신화적 존재로 등갑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나간 옛날 일로만 남아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가 막히는 것은 현재까지도 당신은 물론 당신과 당신 자손은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배우고 있다. 지금도 식민사학자들이 조선총독부의 지침과 일본 조작 유사 역사학자들의 뇌피셜 이론을 그대로 받아서 강단을 장악하고 교과서를 장악하고 그 제자들을 길러 인터넷 동영상과 댓글에서 한국을 유린하고 있다. 해방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이 더 점입가경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됐지만 역사는 그대로 일본이 꽉 잡고 있는데 이는 곧 한국인의 영혼을 일본이 꽉 잡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냐면 동네 애들부터 어른 따위는 물론 대통령과 관료들까지 일본인의 영혼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기에 한국의 오늘날에도 바람잘날이 없는 것이다. 인나 일본 부설은 일본의 야사, 위설을 가지고 오기는 건데 일본 내에서도 민망한 기조가 있어서 언급하기 기피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지만 최근 문재인이 다시 친일사에 천만학적인 세금을 지원해주면서 다시 부활하였고 그것을 김부겸이 받아서 한국 고대사를 일본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역사 왜곡은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조선족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중국인이라고 하든 말든 설마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한국 사람보다 더 웃기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신과 당신 자손은 오늘도 뇌가릴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일본이 만들어주고 식민사학이 꽉 잡고 있는 교과서를 경계없이 공부하고 남기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이 생각해볼 것은 외국인의 눈으로 당신들을 본다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쪽팔린 건 참지 말자 근거 없이 우리를 쪽팔리게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자 최후로 당신들은 주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소 우리가 이별 말한것 같이 우리 완전한 독립을 먹고하고 우리를 전민들에게 나가는 길에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인들에게 나가 참에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도상 나라를 위해서 확정도 외치지 말고 우리의 몸에 있는 희균량된 전공을다쏟아맞아야 됩니다.